절결염 요리야. 어 <웃음> <웃음> <오>, 선생님! 아! <웃음> 하나 둘셋 야! 예! <웃음> 하, 하, 하, 아, 아 늦었다 늦었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어이 호랑이 같은 단인 선생님이 지각하시면은 엄청 혼낼 겁니다. 어, 어, 어 얘들아! 어 어, 어? 어? 여면이 언니 어, 어, 안녕? 아 어, 늦을 뻔했다 어... 어휴... 그니까 우리 우리 우리 반 선생님 되게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잖아 너 지각했으면 우어 끔찍해 끔찍해 끔찍해 끔찍했지어 택택아 안녕 어 그래 안녕 너 오늘 지각 안 했네? 그럼 나 같은 모범생은 선생님 오기 단 1초 전에 와있지 야너 오늘도 늦었으면은 저기 뒤에 보이지? 우와. 저 대포에 타고 저기 하늘나라로 갈뻔했어! 저번에는 말이야 어? 저, 굴루, 저 돌을 나한테 던지더라고 무슨 돌? 저기 왼쪽에 있는 저큰 돌을 나한테 집어던졌어 우와. 와.. 어쨌든 오늘 늦으면 아주 끝장인 거야 끝장! 내가 <웃음> 어. 빨리 자리에 앉아 이러다 선생님 오시겠어 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근데 잠깐만! 응? 얘들아! 요루루가 안 왔는데? 허억! <웃음> 뭐? <웃음> 쟤 오늘 죽고 싶은 날인가봐 아이고 아이고 오늘 요루루 늦으면 안될텐데 왜냐면은 저번 수업시간에 떠든 사람이 요루루거든 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엄청 화나가지고 그냥 야 그냥... 진짜 공중제비가 돌아가는구만 <웃음> 아이고 <아유>, 그냥 몸이 <웃음> 날아갈거야 얘들아 빨리 앉아 선생님 오시겠다 어, 어. <웃음> 네, 여들아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오셨어요 여드러? 안녕하세요 아 얘들아 반갑다 어... 네, 오늘 뭐 지각한 학생은 없지? 어... 어... 그게... 네. 어... 그게... 어... 하나, 둘, 셋... 아니? 어... 한명 어디 갔어? 한명열오주지열은 어디 갔어? 아... 금방 온다고 했는데... 언제 흘려나? 어... 큰일 그, 어, 어, 어, 그 렸다 살금... 살금... 살금... 어! 너, 아! 어... 어... 어. 선생님은 다른 건 사용서 에도 지각만은 안돼 가자 <웃음> 선생님 요 여르르 아이 선생님 가에 안들었어 선생님 얘들아 빨리 안돼 <웃음> <요희 stairs> 너무 무서워서 공중비를 돌아버렸지 뭐야 아버야 <웃음> <웃음> <웃음> <빨리> 앉아 앉아 <웃음> 수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지옥에서 다시 돌아올 거에요 아 선생님! 제가 반장으로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반장 인사 자 모두 차렷 탱탱형 다녀. 탱탱아 빨리 일어나 차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웃음> 자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아 잉음의 러블록스에서 누가 저희 젊 있는지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아 오늘은 얘들아, 얘들아, 어? 우리 <웃음> 반 선생님 되게 무서운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우리 죽음의 내기 한번 하지 않을래? 죽음의 내기? 재밌겠다. 그거 오, 재밌겠구만. 재밌겠구만. 완전 완전 개꿀이겠구만. 아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 여기서 떠든 사람은 탱탱이밖에 없었어요. 맞아. 탱탱이가 문제라니까. <웃음> 뭐? <웃음> 탱탱이 <웃음> 얼굴 좀 봐요. 아, 아, 선생님 <웃음> 선생님 그나큰 <그만큼> 오해가. <웃음> 오해가. <웃음> 이 손가락이라니까 선생님은 모든 걸다 용서해도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어막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행동 춤을 춘다거라 그런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아시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김니아 유튜브가 정말 재밌으니까 어. 얘들아 어쨌든 잘 봤지? 응, 자 목숨은 응. 딱한 개야 선생님 몰래 응.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추, 많이 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마지막 생존자 한 명이 나올 때까지 이 게임은 시작된다 좋아 내가 이 띵을 키팩코 해주도록 하지 자 모두 자 앉아 날개짓을 봐라 아. 아, 아, 선생님의 오는가. 수업이 시작하겠어요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거라면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지금. 오늘 o 유튜브 어, 일풀이로, 일풀이로, 일풀이로, 일풀이로, 일풀이로. 정말 재밌는 유튜브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음> 선생님, 수업 계속 해주세요. 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저러고 싶어요? 너네도 생각보다 리허설보다 잘하는구나! 아, 베스트! 베스트! 참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어! 선생님 전혀 아니에요! 너는 춤추는 거야 지금? <웃음> 수업 시간에? 아니, 아니, 온몸으로 제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 <웃음> 그래 그래 탱탱이는 어? 아니구나 탱탱이는 가자 탱탱아! 놀리는구나! 마구 체거리는구나 선생님 지정해보세요! <웃음> 날아오르라 주작이야 내가 아 탱탱아! 얘들아... <아하? 웃음> 어? 갔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라는 용서하지 않아요? 네. 오늘의 수업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거 이거 보여? 뭔데? 가봐 앉아 앉아 앉아 미호가 춤을 춰요 춤해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안돼 춤을, <웃음> 춤을 <웃음> 계속 추고 <아니에요. 주고 웃음> 있어요 미호가 발, 안 발을 안 멈추지 안 않고 있어요 예 <웃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버그하고 선생님 춤이안 맞춰요 미호야 어서 와 어깨춤이 덩실되는구나 미호야 지옥에서도 어디? 그럴 수 있나 선생님 보다. 이걸로 굴려요 이걸로 내려가 어? 미호야 어 어때 이럴 수 없다고 지옥에서도 <웃음> 그렇게 떠드는가 아. 보자 미호야 그니까 왜수업시간에 춤을 췄어 준비저수없세요시작기 <웃음> 오오. 오! 피하게? 피해, 이야비하이 선생님! 아아아아아! 아아 선생님 수업 안 하세요? 어! 와, 수업 수업, 안 중이야, 아, 수업 아, 수업을 안 하시고 그냥 뒤만 돌아보시는 것 같아서. 난 아, 나도 모르게 너래들을어 정말 혼쭐내 생각에 흥분해 버렸어. 아, 아 저희가 저희 수업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 어뭐 수업 시간에 질문 있는 사람? 아 없습니다. 아 그래 수업이나 조용히 진행할게. 자 오늘의 수업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렇게 멋있는 행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 선생님 음식을 맛있는 뭐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세요. 잘, 알려주세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간장 게장이에요. 간장 게장은 일단 밥에다 간장을 붓고 그런 다음에 날달게를 풀어준 다음 거기에 김가루를 올려서 스까스까 비벼 스까 해버리면은 와우 이 세상이 맛이 아닌 간장 게장이 탄니다 <웃음> <같습니다. 웃음> 오 잉혁현 학생 뭔가 질문이 있었던 것 같군요 뭔가요? <웃음> 간장게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어요? 네 간장게장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밥에 쓱까 먹는 거라고 하셨어요 오 정말 잘해 고있군요 그럼 이번엔 떡볶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떡볶이는 떡이 아주 쫄깃쫄깃 떡볶도 쫄깃쫄깃 둘다 쫄깃쫄깃하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두까지 넣으면 폭신폭신쫄깃쫄깃에요 여러분들 <웃음> 아. 어? 어? <웃음>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먹을 땐 개도 안 거린다 했지. 아! 요애 아! 이 폭탄 받아라! 음... 이거나 먹어라! 음... 어쩔 어,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생님 이게 너무 쉽구나 얘들아. <웃음> 아, <웃음> 모두 아, 다춤을추고 아, 다 아, 아, 아. 있어. 저기에도. 아, 여루야. 춤 췄으니까 가야지. 어디에 가자. 아, 응. 뭐뭐왜왜왜 뭐, 왜, 왜 나만 왜왜다 같이 췄잖아, 우리. 다 같이 췄잖아. 다 같이라니. 어? 너 뿐이야. 너 뿐이었어. 아, 아뭐뭐 뭐, 뭐, 정말. 내려가 버렴 어? 네. 어? 어? 차례가 <웃음> 여루야. 어? 어왜왜나 아니야. 나안했어나안 췄어. 쳤잖아. 네 말을 쳐놓고. 안 듣는 아이구나. 그럼 선생님이 네. 같이 가야겠네. <웃음> <웃음> <웃음> 가자, 여루야. 어? 으아아아아 <웃음> 어? 피했네? 피했네? <웃음> 어? 어? 어? 어? 어? 막았 <웃음> 어? 선생님의 몸으로 막았어 <웃음> <웃음> 선생님이 아, 지켜주고 아, 계셔 네. 감동적이야 선생님만 믿어 <웃음> <웃음> <웃음> 감동이야 <감성이에요>, 선생님 아무튼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선생님! 비켜 뭐야? 잘가렴 요리야 어 선생님! <웃음> 여러분들 다시 다시는 춤추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이블스이블스어 수업 시간에 땡땡 몰래하기.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마지막으로 우리 춤추고 끝내자. 춤 발사. 뭐야? 고! 나는 드럼을 <웃음> 치면서 춤을 추지 <웃음> <웃음> 오케이 이때 갑자기 등장한 특별 게스 트 댄스머신 쥐득대님 <웃음> <쥬육대님. 웃음> <와우. 웃음> <와우.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Thank <laughs> o